뭐 말만 하면은 뭐 그냥 종치래 그냥 다아 1일짜리 냅뒀어야되는데 3일짜리 말고 딸리면 상관없고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건드려 건드려 오른쪽 오른쪽 아무거나 30점 화가 왜나 도대체 육팔 챔바라 꼬라지 보니까 독성 안 뛰면 그냥 밥 없을 때 먹고 적응 때리고 그 다음에 갈게요. 꺾꺾꺾꺾 꺾. 이겨야 돼 무조건 챔바라 만나면 첫 번방 걸 거야. 얼백님 왼쪽 위에 벤이 숨어있어. 요사론, 허! 얘가 피가 뒷내까지고. 크게 한 번, 크게 한대 맞았어요. 은근 넣어도 의미가 없어요. 아, 씨. 아, 길갔네 아, 얘3트로 뺐어야 했을 것 같은데. 뭐 어, 하다, 아직. 하트 그렇게 나쁘지 않아. 오! 오! 오! 哦哦哦哦 <웃음> <왜 웃기나? 웃음> 오케이 哦 <고. 웃음> <웃음> <웃음> 답이요? 답이 왜 정해져있어? 리벤데어 필요 없죠. 어차피 올천 본데 한칸더 뒤로 빼야 되겠다. 그냥 파일법이 없어. 그냥 구호를 써도 의미가 없어요. 아, 뭐야? 허이, 뭐 하세요? 아니, 아저씨. 아니, 왜 켈투사 있어? 아. 와, 나 이번 라운드부터 바나나 3개씩 들어오는데. 나만 운 없, 뭐야, 이거? 와, 이번 라운드부터 바나나 3개인데. 나만 운 없도. 나만 운 없도. 나만 운 없도. 여기서 휴가 앞치에 나오면 게임 끝난다. 어때? 무슨 와. 말이야? 와와 미친! 훈석 와. 절단자 황금의 쏭커스와야 진짜 근데 큰 녀석도 뭐야 이거? 아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. 아, 잘한거야 와 감동이 싫어하냐 야, 어 잘했네 아니 이걸 왜 나가 충분히 잘했는데? 어우 잘해 오아 예아 예야 야. 스페 2 0 0리존재하다지 good. 도도도